반갑습니다 피터쌤 입니다 이번 영상은 체르니백 2번 후반부 입니다 단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옥타브 원래 있던 옥타브를 내려서 네 C 단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 단조는 플랫이 3개죠 그리고 반음도 올라가면 C샵 단조 샵이 4개입니다. 7음이 반음이 올라간다는 것을 주의해주세요. 단은 올라가면 D단쪽 플래시아나입니다 이 플랫 한쩌 플랫이 여섯 개입니다. 그 마디가 역시 어려워요 자, 반응도 올라가면 2단쪽 샵이 하나죠 역시 딴 생각을 하면 발음도 올라가면 F 단추, 플래시 내개입니다 음. 오히려 쉬운데도, 어려워하죠 바 발음도 올라가면 아, F샵단 있죠 아, 샵이 3개입니다 손가락이 검은건반 사이로 들어가서 손가락이 굵은 분들은 이거 매우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음도 네, 올라가면 G 단쪽플래시2 개입니다. 더 올라가면 G샵 단조 샵이 5개입니다 반음도 올라가면 A단조 조표는 없습니다 조표가 없더라도 치름샵 B 플랫 단 쪽이고요. 그리고 플랫이 다섯 개입니다. 마지막으로 B단쪽 샵이 두개입니다 네, 이것으로 체르니백 2번 단조 12개를 연주를 하였는데요 아, 계속해서 3번 4번 5번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